반갑습니다 초롱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날인 2020년 12월 24일 밤입니다 어, 한 한달쯤 됐을까요? 그 전에 어, 대연 3구역에 어, 아직 여기는 작년 2019년 4월 1일자로 관리처분 인가가 났었는데 어 아직은 철거 중에 있는 그런 진도에 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 아직 철거 안된 주택을 매수를 했을 경우에도 어 나중에 취득세를 어, 주택 취득세를 내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 주택 취득세를 내고 취득한그 조합원 입주권도 어 나중에 그 승계 조합원들이 그 완공 후에 우리가 완공 2년 안까지 그 요항 가출하는 요항을 갖출 가출 때 실거주 1 년을 하면 비과세 되는 그걸 어, 똑같이 이제 인정을 받는지 어, 갑자기 주택으로 등기를 하다 보니 혹시 이건 승계 조합에 아니고 어, 그냥 뭐 원조합원처럼 보는 게 아닌지 이런 걸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주셨던 분이 계세요. 그걸 어, 흔히 자칫 생각하면 어, 집이니까 그냥 뭐 주택으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여기 실수 있잖아요 그걸 제가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 국세청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답변이 2 1자로 어, 등록이 되었고요 오늘 어, 메일로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어, 그걸 잠깐 한번 공유해 봐 드릴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 여기 보시면 제목이 관리처분 원래 관리처분 계획 인가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후 철거 안된 주택 매수한 조합은 또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사항 요게 적용되는지 여부 요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건 제가 이제 국세청에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어, 질문 내용을 이렇게 보냈죠 어, 1번 1번 주택을 매수를 2015년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주 중이에요. 여기 1번 주택이. 그 다음에 2번 주택 2020년 올해 1월에 매수를 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이고요. 아직 철거가 안된 주택입니다. 그런데 관리처분은 2019년 4월 1일자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공가상태의 주택을 매수했고 주택취득세는 허가주택으로 1.1%를 납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 재개발 지역이 완공이 되어가지고 실입주를 하겠죠. 실입주를 전 세대원 1년 이상 충족을 한다면 하이 1번 주택을 이번 주택 매수 후 3년이 지나서 매도하더라도 비과세가 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사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이제 궁금하다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어, 그랬더니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어, 그 이후 매수는 이제 승계 조합원으로 보는지 관리처분인가 이를 기준으로 어, 승계 조합원으로 보는지 어, 아니면 철거되지 않은 주택은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받고 나도 어, 승계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건지 어, 요거에 대한 답변을 질의를 드렸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요 답변이 이제 어떻게 왔냐 하면요. 답변이 어, 어떻게 왔냐면 어, 관리처분인가 고시 후 철거 안된 주택 매수한 조합원도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문했잖아요. 을 그랬더니 어, 답변 오기를 뭐라고 되있냐면 귀상담의 경우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은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러니까 1주택, 그리고 이제 1조합은을, 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1입주권을 이제, 어, 소유를 같이 하게 된 거잖아요. 어, 이랬을 때, 1년이, 어, 1년 물론 지나 차이 나게 1년 매수했습니다. 그 취득하고,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물론 3년 이내에, 어, 이걸 양도하면 당연히 1세대 1주택을 보아서 비과세를 적용하죠 그리고 또한 전거 또한이 궁금했거든요. 요거는 승계조합원들한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요 또한 이후에 있는 혜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사항의 요구인, 요건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은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이 지났다 하면 입주 물론 2년 안까지는 요건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아, 할 경우에 <웃음> 1번.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완성 2년 안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하고 다 엔드 조건으로 충족을 해야 됩니다. 2번.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2년 만안의 세대전원이 이사를 들어가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그리고 앞에 요 1번 주택을 완공 2년 안까지 요걸 판다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적용한다라고 답이 와 있어요. 요 문제를 한번더 요약을 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어 승계조합원이다 그러면 이제 철거된 입주권을 샀을 경우에만 나중에 입주 후에 이제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왜 그렇게 착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만약에 1년 한 11개월 동안 보유를 했어요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집을 산지 1년 12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가 났어요 그래서 한달 정도를 어, 세입자가 더 그대로 살고 있던 상태에서 어. 관리처분 나고 나서 세입자가 한 한두 달더 살았어요. 그리고 이주기간이 되어서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던 요 기간까지는 관리처분이 났지만 원래는 관리처분 나기 전까지 주택 2년을 보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던 요 기간까지를 다 합해서 관리처분이 났다 하더라도 2년 합한 요 기간이 되도록 한 한두 달 사람이 더산걸 증명을 해놓으면 앞에 이 집을 어 양도세를 그냥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어, 이러다 보니 요 기간에 집을 넣어 주면 이거는 어계 조합은 아니고 그냥 원조합원처럼 요 주택에 포함을 해 줬지 않느냐. 어, 그러니까 요렇게 집으로 등기를 치고 하는 거는 그러면 승계 조합이 아니고 어 그냥 막 여기에 주택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 아까처럼 소득세법 156조의 2 사항 이런 혜택은 안 주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답이 나왔죠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주택이 있든지 철거가 됐든지 아무 상관없이 고시인가일 기준으로 어,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지득세를 1.1로 내더라도 그냥 4.6 으로 내더라도 둘다 다 똑같이 승계조합원이고 승계조합원에게 주어지는 그 혜택 150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어, 사항 3년 지나서 팔고 어 새로 지은 그 아파트 완공 2년 안까지 전 세대원이 입주하여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어 그리고 그 완공된 2년 안에 기존 집 팔면 비가세주는 물론 9억까지만 비가세겠죠 그 요건을 충족하면 다그 인정해준다는 게 정리가 됐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궁금해하면 굉장히 또 헷갈리잖아요 집을 뭐 반드시 3년 안에만 팔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답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감사합니다.